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홍대 마이크 스와이거 BPM 컨텐츠 촬영, 뮤비 촬영하러 왔습니다. 아쉽게도 촬영 내내 마스크를 쓴 상태로 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고 립, 립, 립싱크가 립잘 보이지 않겠지만 최대한 멋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피형이랑 이제 제 향기 피처링 같이 향기 노래 부르는 용용 키스랑 같이 하는데 촬영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와우! 살짝 기대 더 가볼게요. 나이스. 나이 좋습니다. 시선만. 나이이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스 나이스. 이이이한 번만 주세요. 마지막 하나. 오생해. 다생해 여기는 고이에요여러 구피형이 에부터 생크대에서 생크대에서 생크에서에서 생크대에서 생세대에서 형 이제 쉬어. 어, 어 고생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웃음> 한기, 제 한기 도와준 용용, 희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같이 이렇게, 여기, 여기 올라온 이렇게. 예. 레디, 레디, 액션. <웃음> <웃음> 나 이거 하 이거를 지금 <웃음> 초등학교 에 처음 해봤는데. <해봐도. 웃음> 되게 쿨하세요. 한 번하면 번컷 <웃음> 진행이 정말 빨라요. 이런 뮤직비디오 처음인데. 한번딱 찍으면 컷이 나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쿨하세요, 감독님. 응. 아, 그렇죠. 제가 희수랑 아마 좋은 케미를 보여서 그런 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음. 아, 이게요? <웃음> <웃음> 좀더 멋있게 할게요. <웃음> 아, 너다 똑바로 써야지. 이렇게, 어? 멋있게 이렇게. 얼마나 좋아. 이렇게 딱 똑바로 써. 이거고 다녀야 돼요? 몇 번? <놀람> 이걸 지금 전달할까? 오 여기 CD 주어 오! 감사합니다. 오, 디테일이. 또 안에 뭐 있네? 사진, 사진. 오! 홍실 카트. 次に 問題を... 이상하다 <웃음> 네. <웃음> 내가 신발 정리를 안 했던가 네, 그럼 된거 같습니다. 전하면 끝나실게요 어,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마이크 스웨거 BPM 제가 마지막 주자였는데 막신까지 제가 다 완수를 했습니다 오. 지금 시각은 어, 6시 10분 아침 6시 10분이고요 일단, 어, 같이 수고해주신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용용이, 그리고 구피형.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어, 정말 이렇게 또 제가 즐겨보던 채널에 마이크 스웨과에또 이렇게 함께해서 정말 영광스럽고요. 혹시 앨리스 분들 중에서도 비트메이커를 희망하시거나 제가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많은 참여,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있고요. 또 뮤비에서 나름 드라마타이즈의 이런 연기를 하는 건또 처음인데 아쉽게 마스크를 쓰고 했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촬영을 했기 때문에 많이 뮤비도 봐주세요. 여러분 마이크 스웨거에서. 그리고 저 한세도 이제 최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